통 깨어 있는 때는 4시부터 6시 간이다. 이게 뭐냐면 시간의 길인데 그 몸이 움직, 아니, 사용하기 위해 취하는 손쉽게 그 연료를 손쉽게 뭐할수 있도록 뭐 하는 건가봐요. 어쨌든 그리고 또는 12시간에서 18시간 밤이다. 언제냐? 몸이, 느려지고, 그 These trends have included a significant increase in outdoor recreation, sleep and healthy eating opportunities and now promote, and now promote an increased dependence on electronic media and sedentary activities. 이러한, 이게 4번 답인 것 같아요. 이러한 트렌드는 포함하고 있다. 포함한다. 그러한 감소. 중요한 감소를. 대단한 감소를. 아웃도어에,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에 감소를 포함하나봐요. 외부에서. <목소리>